자 아. 어, 지난 시간에 벡터의 연산까지 했어 기억나요? 벡터의 덧밸셈까지 어. 자 오늘 할얘는 벡터의 실수배인데 실수배라는 거는 예를 들면 A벡터를 3배 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크기만 3배를 하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러면 A벡터가 0벡터가 아닐 때 양수를 곱하면 0보다 큰걸 곱하면 그 방향이 그대로고 크기만 K배 되는거지. 0을 곱하면 0 곱하기 어떤 벡터는 0벡터가 됩니다. 크기를 잃어버리죠. 그럼 K가 0보다 작으면 방향을 바꿔버리겠죠. 크기는 네, k배, 절대값 k배가 될 거고요. 괜찮아요. 네, 어. 잠깐 이걸 그려보래. a 벡터는 하나고 e 벡터가 두 개. 그러면 a 벡터 요거 하나 짜리 여기다가 여기서 출발해. 그럼 b 벡터 두 개니까 요거 요거 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니까 이거지. 얘는 어디서 이거는 이 A벡터가 두번 내려가는 거니까 반대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에 B벡터가 요거잖아요 두 개짜리 요렇게 한번 가겠죠 결국 이거네요 시점, 야 시작점에 위치는 상관 없다니까 야, 우리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니? 여기서도 얘랑 같은 벡터는 얘도 된다니까? 음. 자, 벡터 실수배에 대한 연산 법칙 연, 신수배 끼리는 뭐3 곱하기 2a 벡터는 뭐2 곱하기 3a 벡터랑 같아요 결합법칙 성립하고요 분배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산 자체가 그냥 가능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 벡터 플러스 10b 벡터 플러스 3a 벡터 마이너스 3B벡터지 근데 상식적으로 해봐 얘랑 얘는 어떤 게 계산되겠니 A벡터를 반대로 이쪽으로 두번 보냈는데 다시 이쪽으로 세 번을 보냈데 결국 이거 하나지 그냥 우리 계산되듯이 A벡터 플러스 7B벡터 얘는 여기서 2A벡터 마이너스 7벡터니까 마이너스 5A벡터 마이너스 B벡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4B벡터 3C 마이너스 플러스 C 플러스 4C 일반적인 연산처럼 계산이 된다. 너 무슨 이글루에 들어가 있니? 아니, 모자예요. 자 CO 벡터예요. c 지금 요걸 얘기해요. 이거 생각을 해보면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면 이만큼이잖아. 이거랑 방향이 반대면서 길이가 반이니까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방향 반대, 마이너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OB벡터는, 이렇게죠 그럼 얘는, 얘하고 방향이, 얘의 길이의 반, 반이잖아, 반 얘.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OB벡터, 마이너스 OC벡터가 뭐였냐면, CB벡터였거든?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시점으로 오는 것. 그럼 얘는 얘가 는얘 그러니까 AD벡터 AB벡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뒤에 거에 정점에서 앞에거에이로 가는 거니까 얘가 DB벡터거든? 그러면 AB벡터가 A벡터 얘가 B벡터 둘을 뺐는데 그 길이의 반이니까 2분의 1 붙어야 돼서 2분의 1 A벡터 마이너스 2분의 1 B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내분점도 다 똑같이 적용돼요. 내분점도 다 똑같이 적용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있어. 여기 한 직선이 있는데 요점을 A 요점을 B 요점을 P인데 2대 1 내분점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여기 시점이 있어. 시점이 그래서 요렇게 오는 거 요렇게 가는거 요렇게 가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얘를 O A A 벡터 얘는 B 벡터라 하자 나는 P 벡터가 궁금해 오케이 이 P 벡터 를 어떻게 찾느냐 얘기지 여기까지 보내고 싶은 거야 요게 궁금한 거야요게 괜찮겠어? 그럼 O P 벡터를 어떻게 쓸수 있나요? 5에서 P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OB벡터에다가 더하기 BP벡터 하면 되잖아요. 근데 BP벡터는 BA벡터의 3분의 1이네요. 그럼 얘를 써주면 OB벡터 더하기 3분의 1 BA벡터네. 근데 얘는 뭐야? 5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지? 네. 맞지? 네. 확실하니? 네. 그럼 이거는 전개해주면 3분의 1 5a 벡터에 플러스 3분의 2 5b 벡터지? 그러면 3분의 a 벡터 플러스 2b 벡터네? 맞아 여기까지 오케이 고개만 끄덕여도 괜찮아 그럼 요 내분점 찾아보자 내분점 요점을 A라고 요점 B라고 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3분의 크로스 A 플러스 2B 아닌가요? 내분점 공식처럼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길게요 그럼 벡터 연산 우리 하듯이 X벡터 찾으래요 그럼 이 a 벡터, 마이너스 3x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6b 벡터 스칼라처럼 계산이 가능합니다.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3x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6b 벡터 즉 x 벡터는 3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여기는? 네 그대로입니다. 자 얘가 좀 중요한데 벡터의 평행 자두 벡터가 평행하다고합니다 평행해 평행해. 그럼 뭐가 같은 거야? 벡터에서 좀 생각해봐. 벡터 직선에서는 기울기랑 한 점이 맞다. 있기 때문에 평행하면 기울기를 생각하는데 벡터는 기울기라는 게 없잖아 음, 방향 방향만 같으면 되지 방향만 그러면 방향만 같다는 거는 어느 A벡터랑 B벡터가 방향만 같다는 거는 평행하다는 거는 둘이 실수배 관계에 있다는 거야 무슨 배? 실수배 관계에 있다는 거야 k가 음수면 반대 방향인거고 뭐 같은 방향인거잖아요. 방향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오케이? 방향이 같은 벡터는 실수배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서로 평행하지 않다. 즉 실수배가 처리가 안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평행한을보이래 누구랑? 얘랑 얘가. 그럼 p벡터 플러스 q벡터는 마이너스 3a벡터 플러스 4b벡터 r벡터와 q벡터는 빼주면 9 A벡터 마이너스 12B벡터 둘이 실수배 관계인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관계 맞나요? 그럼 실수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행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두 벡터는 방향은 반대고 길이가 3배 차이 나는 벡터지 넘길게요 벡터가 서로 같을 때자 평행하지 않을 때라고 단서를 다는게 자 a 벡터 앞에 m 곱해져 있고 플러스 n, b 벡터가 0 벡터다 라는 거는 m은 0이고 n은 0인데 만약에 b랑 a랑 평행하다면 이 단서가 깨지는게 b 벡터 대신에 k, a, b, b 이걸 넣을 수 있잖아 이걸 대입해버리면 여기에 이렇게 되고 a 벡터 되니까 m 플러스 n, k가 0이어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평행해야만 이게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왜항등식 같은 느낌으로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네. 평행하지 않아요? 어, 더한 게 0벡터야? 어, m은 4, 어, n은 마이너스 1, 평행하지 않아요? 어, 얘가 3, 음, 얘가 마이너스 8, 음, 그래서 m은 2, 어, 그래서 n은 뭐야 이거? 마이너스 2 넘겨볼게요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음.. 예0 음.. 예0 더하면 2n-4가 0 음.. m은 2 m이 2니까 음.. 어, n은 마이너스 1 어느 줄이 같아요 음.. m 마이너스 3이 n 플러스 1이야 음.. 2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n 플러스 2야 m 마이너스 n은 4야 m 플러스 2n은 1이야 빼주면 마이너스 3, n이 3이야 n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므로 m은 3이야 시리가 들답다어 시리가 알았어, 조용히 알았어, 조용히 해, 그러니까 저 여기 있어요 얘하고 얘가 서로 평행함을 나타내라. 그러면 여기다 a를 더하면 되니까 3a 벡터 마이너스 mb 벡터가 누구랑 평행하다고 b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음, 2a 벡터 플러스 m 마이너스 저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b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요. 얘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B벡터 이렇게 되네요 이 둘이 평행하다 실수배 관계에 있다 여기 적당한 배수를 해주면 얘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K를 곱한거니까 K가 뭐가 돼야돼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돼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M플러스 1이 마이너스 M이면 되지 이거 풀면 M 나오겠지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M M은 마이너스 3 다른 방법 b가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m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m 이랑 같아야 돼요.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그럼 3m 플러스 3이 2m이면 돼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 처리됩니다. 됐나? 솔직히 너 지금 왜 b가 같아야 되는지 몰랐지? 마이크 꺼놨다? 네 마이크.. 야 헤드셋 껴 헤드셋 너 헤드셋 어디갔어? 아 있는데.. 너 귀가 아파가지고 껴마 목에다 걸어 목에다 목에다 걸고 마이크만 쓰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헤드셋 끼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어폰 끼면서 그렇게 한다고 본적 있어 없어? 네. 너 지금 후드티가 꽉 껴서 머리 아프지? 아니, 아니에요 <웃음> 네, 넥스트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입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 C라는 점이 있어 오케이? 여기에 O라는 점이 있어 그럼 요렇게 A벡터 요렇게 B벡터 요렇게 C벡터를 만들 수 있잖아 또는 이게 가능하지 AB벡터는 AC벡터와 실수배 관계에 있다 괜찮아요? 그냥 그지? 그럼 얘는 OB벡터 OA벡터가 되고 얘는 KOC벡터 KA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k가 없는 애만 보니까 ob벡터는 넘길게요 koc벡터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k oa 벡터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여기 두 개의 합이 얘가 돼야 돼 지금 그 모습이잖아 오케이. 그럼 문제 보자 얘가 한직선 위에 있으면 보이래 음.. 어떻게 보일까?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지랄해도 되는데 이게 원조거든요 이걸 만들면 돼요 AB벡터랑 AC벡터를 만들어 보죠 AB벡터는 OB-OA니까 얘에서 얘 빼니까 B벡터-A벡터 OC-OA니까 얘에서 얘 빼면 되니까 2A벡터-2B벡터 둘은 실수배 맞나요? 마이너스 2배? 그래서 한직선 위에 있습니다 넘길게요 야, 이게 한직선 위에 있다는 게 아까 봐봐 3분의 A벡터 플러스 2B벡터도 얘가 2대1 네몬점이었잖아요 그치? 그럼 보면 이거를 새로운 벡터 P벡터였으니까 넘겨주면 3P벡터는 A벡터 더하기 2B벡터 돼서 3, 1, 2, 이 합이 같기 때문에 한직선 위에 있었던 거야 오케이? 이게 플러스로 연결되면 내분점이고 마이너스로 연결되면 외분점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4P 벡터는 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 이렇게 되면 이건 외분점인 거야. P가. 몇대 몇? 4로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1 마이너스 5분의 오케이? 5 마이너스 이구나한 직선 위에 있대요. 얘가 제일 복잡해요 그렇지만 하면 돼요 AB벡터 만들게요 AB벡터는 빼니까 2A벡터 마이너스 2B벡터 AC벡터는 뒤에서 재빼니까 M-1A벡터 마이너스 6B벡터 요몇 배가 돼야 되죠? 평행하려면 3배 그럼 얘가 100. 6이 되면 되네요 그래서 M은 7이요 OK? 오히려 네가 이런 거 찾는 게더 힘들어질 거야 여기가 몇이지? 몇, 몇 대면 네분점이지 보자 이거 이게 너가 이제 중학교 도형을 막 계속 보게 되는 부분이 여기데 AD를 2대 3, 여기가 2대 3이야 야 그럼 여기는 5지 그럼 지금 2대 5니까 여기도 2대 5지 닮은 비란 말이지 이게 BF벡터랑 b e 벡터가 BFBE 방향 크기가 M배래 M배는 구할 수 있거든요 얘도 지금 2대 5잖아요 닮은 비가 그러면 얘하고 얘가 몇배 차이 나냐는 거예요 지금 B BF의 크기 대 BE의 크기의 비가 5대 2지 5대 7이지 B, B, F B, F, B 5대 7이면 내항의고 곱하면 여기 5가 곱해졌고 여기 7이 곱해진거니까 7 나누면 7분의 5 되는거죠 그러니까 벡터 계산을 안하지 계산하는건 너가 벡터 처음 봤으니까 사칭연산 배우는거고 오히려 이렇게 도형 살펴보는게 훨씬 많아 n 넥스트 여기 앞에까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백태 성분 표현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거거든. 이게 참 재밌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점을 통일시키는 거야. 뭘 통일시킨다고? 시점을 통일시키면 종점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점이 다 똑같은 시점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런 벡터는 요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요런 벡터랑 똑같은 거니까 종점만 표시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크기는 길이지 오케이? 이때 이 종점을 5를 시점으로 하는 o a 벡터의 5에 대한 p의 위치 벡터라고 한다 5에 대한 이 종점의 위치 벡터다 o p 벡터를 어려운 말을 했는데 그냥 편한 거라고 얘 이거잖아 어차피 o 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지. 근데, 두 점, AB의 위치 벡터, 두 점이라는 건 뭐야? 여기 A 점이 있고, 여기 B 점이 있는 거야? 둘의 위치 벡터는 OA 벡터와 OB 벡터지. 오를 시점으로 무조건 본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거는 같은 뜨거운 벡터를 만들 수 있겠죠. 다 위치 벡터를 이걸 했으니까 얘는, 5B벡터 마이너스 5A벡터 시점이 다 A인거니까 플러스 o, C, 2배 5C벡터 마이너스 2 e, 5B벡터 이렇게 되겠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나오는거니까 할수 있건 음. 잠깐만 자 다음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도 점으로만 보면 되지 아까 그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까 우리는 길이로 계산을 했지만 여기 A라는 점 여기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둘을 뭐 몇대면 내분하는 점이 있다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AB의 위치벡터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음. 보자 그러면 3대1 내분하는 벡터는 내분점 벡터는 더한 거 분의 3크로스 3B 1크로스 A벡터 이렇게 되겠죠 외분점 벡터는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크로스 B 3 크로스 마이너스 3엔 벡터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어 잠시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내가 중간에 뭘 하고 있어서 미안해 중점은 어떻게 되겠어? 둘 더해서 나누기 이겠지 원래 하듯이 넘어가볼게. 그 무게중심도 당연한 거고 내분점과 같으니까. 얘를 보이래. 야, 봐봐. 이거 뭐야 이거? a 벡터 마이너스 g 벡터 더하기 b 벡터 마이너스 g 벡터 더하기 c 벡터 마이너스 g 벡터는 a 벡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마이너스 3g 벡터인데. 이 g 벡터가 3분의 a b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라가고 뭐나마0 벡터 남지. 그거 계산 얘기하는 거야. 자, a b 어,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p q로 하자. 그럼 p 벡터는 3분의 얘 때문에 a 벡터 플러스 e b 벡터고 외분점 q 벡터는 뺀거 분의 음. 1분의 크로스니까 A벡터 마이너스 2B벡터가 될 거야 얘네들의 중점 벡터는 둘더 하겠지 PQ 나는게 2니까 괜찮니? PQ의 중점 벡터야 뭐, 오케이 그 바, 반대 아니에요? 뭐가? 아 이거 마이너스 왜요? 뭐. 플러스지 음. 그럼 3분의 3 6대고 둘을 더 해버리면 3분의 마이너스 2A벡터 플러스 8 b 벡터도 이거 나누기 이해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중점 벡터는 3분의 마이너스 A벡터 플러스 4B벡터 음. 그럼 얘도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요 계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형으로 먼저 다가가 2대 3으로 내고나는 점의 위치벡터를 이거라고 한대 ABC의 위치벡터 ABC 여기 밖에 뭐 5가, 5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죠? 얘를 이걸로 나타내래 얘를 요점을 그럼 나는 디벡터를 먼저 나타내야 되겠지 디벡터를 나타내고 얘의 위치벡터로 가도 되고 도형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내 맘대로 시점을 일치시켜도 되잖아 맞니? 시점을 일치시켜도 돼? 여기를 자 아니야 길을 가면 안되겠다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미나야 그러면 안돼? 자, o d 벡터는 o c 벡터에다가 더하기 cd벡터 하면 되지 근데 cd벡터는 ba벡터랑 동일하지 시점 보지만 방향 같고 크기 같으면 똑같은 거야 <웃음> 그럼 얘는 o a 벡터 마이너스 5b벡터지 그럼 얘는 다시 적어봐 OC벡터 더하기 A벡터 마이너스 B벡터 얘가 바로 OD벡터야 그럼 나는 여기는 여기는 5분의2 곱하기 여기니까 2 OD벡터에 더하기 5분의 3에 5A벡터 하면 되잖아 또는 이거 빼면 야이이금 P는 어, 하여튼 필요가하네 이거 맞네. 요, 요대로 하면 되겠죠. o 디 나왔고 o 에이 나왔으니까 집어 넣으면 뭔가 나오겠죠. 이렇게 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도형에 관련해서 막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여기 여기를 잡아도 돼요. 여기를 Q로 잡고 2대 3으로 잡아서 얘네들을 Q 벡터 잡고 거기다가 이거 얘를 더해도 돼요. 음. 괜찮니?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줘 뒤에거는 괜찮으니까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좀 해줘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걸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치라고 하는데 만약에 얘랑 얘랑 더해서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P는 A, B를 있는 연장선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선 그러니까 이게 1이면 전혀 상관없이 이거임으로 내분점 안에 있는거고 뭐이 상황 모두를 봐봐. 외분점에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되니까 ABP는 그냥 한직선 위에 있다라고 보는거야. 이렇게 되어있으면. 근데 만약에 둘다 양수야. 둘다 양수. 0보다 커. 둘다 양수야. 그러면 안에 있는거라고. 플러스니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외분점이라고. 둘중에 한놈이 마이너스면 외분점에 있는거라고. 한놈이 0이면 엄마 세상에 그럼 o p 랑비 b P는 B인거지 뭐 한직성 위에 있는거고요 만약에 N플러스 N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웃음>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는 길이가 짧아지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있는 숫자가 1이어야 이거 같은거잖아 근데 N플러스 N이 1보다 작아지는게 아 여기가 여기 있는 값이 좀더 작아져서, 이거와 비교했을 때, 1m 플러스 l인데, 얘가 더 작,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면. 얘가 더 작다면, 이 값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3, op 가, 5 a 플러스 2, ob인데, 이면 뭐였어? 3으로 나눈 거였잖아. 그러면, 여기가 2라는 거는 3으로 나누고, 원래는 3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그 3이 없고, 양변에 2가 곱해져 있는 꼴로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3으로 나눠야 되는데, 2로 나눴다는 얘기잖아, 2로. 그럼 이렇게 된거죠 OP는 그러면 얘가 3이면 3을 없애기 위해 3주고 2 이렇게 되지. 즉, 이 직선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야. 길이가. 영역이.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지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미안해. 힘들면 요 값이 1, 이면한 직선 위에 있다를 기억해. 1보다 작아지면 즉 얘가 1보다 작아지는데 이 값이 커지면 내부에 있다고요. 내부에 내부에. 이이이 이, 이 삼각형 OAB 내부에 커지면 외부에 그 정도만 생각해도 그 정도만 다음에 여기 올때또한번 보면 될 거고 여기 보자 이거거든 그러면 봐봐 M하고 N을 더하면 최대 얼마야? 2 e. 그러니까 원래는 X축, Y축, C.5, 1,2. 1,2, 여기에 A점, 3,1, 3,1, 여기에 B점.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위에 M하고 N을 더해서 1이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2면 넓어지지, 더 멀리 간다 그랬지, 더 멀리. 얼마나 더 멀리 갈수 있을까? 만약에 얘가 1이면 얘가 0일 수 있잖아요. 0, 1 그럼 여기까지 올수 있죠. 그러니까 온전히 얘는 여기까지가 최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왔어. 좀 두껍게 빨간색 이렇게 오는 게 누가 1일 때, n이 1일 때, m이 0이고. 요렇게 가는건 m이 0이고 m이 1이고 n이 1이고 0일때 더해서 1인건 요기 맞죠? 그러면 최대 둘다 1 1이면 둘다 1 1이 최대잖아요 둘다 1 1이 최대면 어떻게 가? 둘을 그대로 더한거니까 얘만큼 1로 오고 이게 둘다 1, 2, 일 때지 이게되니 네. 그러면 이 영역으로는 못 넘어간다고 이 선에서 멈추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왔다면 이렇게 왔다면 A는 이만큼 더했지만 B는 여기 내서 요만큼만 더한 거라고 그 점들이 여기 모여있는 거지 그래서 저 영역 안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은 바로 이 평행사변형 된다. 알겠니? 더못 넘어가. 여기는 m과 n이 둘다뭐일 때, 둘다 1일 때, 요 선들은 전부 얘는 이만큼 왔으니까 m은 1이고 n이 1 이하일 때는 요 선들인 거지. No 넓이가 완전히 그 범위, 전체 범위 네이 도형이 피가 나타내는 도형은 네. 이게 되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 m이 1이면 일단 여기까지 오잖아 네. n은 1보다 작으니까 이 길이보다 좀 작은 길이끼리 계속 더해지겠지 계속 더해지니까 여기 계속 채워나간단 말이야 1이면 여기까지 오는 거고 마찬가지 의미로 n이 1이고 m이 1 이하일 때 여기까지 채우겠지 그둘 사이 어딘가 있을 때는 이 안쪽을 다 채우는 거란 말이지. 이게 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을 채우게 된다고, 넓이가. 그건 이해됐니?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양면 사인 끼인가 할래? 뭐, 여기 세타로 잡아갖고, 탄젠트 해갖고 막 할래? 욕하고 있지, 지금. 이 삼각형 넓이 구해지지.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2 3,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요 사다리꼴에서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기도 요렇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그럼 요 전체 넓이가 2, 3이니까 전체 6이거든 요 녀석은 1로 왔으니까 2 여기는 1, 요 녀석도 2거든 그럼 넓이 다 빼주면 5.5를 빼네, 너무 많이 빼는데 3,2,6 여기 1,1이야? 여기가 2,3 3까지 왔고 1 그럼 여기 1 여기가 1 그럼 여기 2아 1이구나 여기 1이구나 미안해 그럼 3개 다 넣으면 3.5네요 그럼 이 안의 갈비가 2.5인가요? 그게 두개 생기니까 넓이는 얘는 뭐 하는 거야 5A의 길이와 5B의 길이를 구하고 뭐 이걸 구했더니 직각 이등등 생각형이야 난 안하고 싶어 <웃음> 난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얘를 봐봐 더해서 1이야? 0 이상이야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5 3,2 여기 A 2,3 여기 B 요렇게가 둘이 더해서 1인거지 근데 M은 0 이상이고 n 도0 이상이야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거? 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봐봐 어차피 더해서 1이라고 했어 1 1 그냥 1이라는 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라고. 누가? 저 P가. 이해되니? 네. 근데 둘다0 이상이야. 만약에 N이 0이고 m 이 1이면 여기지. N이 1이고 m 이 0이면 여기거든. 근데 마이너스로 가야 이쪽으로 어딘가로 갈 텐데 마이너스는 없이 둘다양수라면둘다 양수 양수. 내부점이야. 이, 이 안쪽이야 여기야. 이 길이 얼마예요 한거 거야. 이 길이. 둘 사이의 길이잖아요. 1 1. 루트 2 얘는 1보다 작아 1보다 작아 그럼 얘도 그려보자. 쟤는 어떻게 되나 X축 Y축에 대해 4,0 5,0 A, B 더해서 1 이하야. 최대 1이지 최대 1인데 이렇게야. 둘다 양수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안돼. 이선 안쪽에 있는거는 분명해. 파란색은 분명히 먹어야 돼. 자 그럼 보자. 0 이상인데 작아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0. 둘다 0인. 여기는 출발할 수 있겠죠. 여기는 포함하겠죠. 마이너스는 안되니까 이쪽으로 못갑니다. 얘의 힘에. 얘. 근데 위로는 왔다갔다 할수 있으니까 여기는 커질 수 있겠죠. 1이니까. 여기로도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곽이 만들어지면 이 안쪽이 되는 겁니다. 이 도형의 넓이는 4,5,20,10 음 쉽지 않아 여기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 정리해주고 다 되면 퇴근할게 오케이? 네. 음